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제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 그 집에서 먼저 한잔 했어요. 조금 취해 나와요.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.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.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.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,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, 한잔두잔 잔 기울이면 너의 기억 모두 그어질까봐 두번 다시 돌아갈 수 없나요? 내가 싫은 건가요? 날 사랑 재 <susur> Thank you.